다이도이의 첫 번째 세트입니다. 플레이 보스터를 찍으면 강력한 화력을 부리하고 있고요. 네. 네. 오시작부터 에너지 포스터. 스티시작하죠 <웃음> 네, 나는 윈드 스피드를 허무하게 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. 상대기 1번. 이 다시 한번 포스터 세 개. 피닉스. 네, 결국에 이제 투딜이다 보니까. 아 네. 자, 야몬. 자, 그리고 여기. 어 윈드 스피드 좋아요. 위에. 근데 체력이. 야몬. 예, 오 시들어. 상대 걸치는 중. 자, 아, 보호막으로 한번 버텼고 신속법까지 넣어줬지만 네 <웃음> 야몬! 아, <와>, 보호 <보마. 웃음> <웃음> <웃음> 끝까지 <와. 웃음> 야, 이... 이것이 훌란다! 그렇죠, 일단 한번 커버를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제, 네. 아니, 어, 어? 아니! 어 아니! 이거 에너지버스터까지! 아니! 보네. 야몬 버티는 사이에 <웃음> 나머지가 실드로 <웃음> 계속 버텨주는 사이에 2원들이 뒤를 폭풍처럼 몰아넣었어요! 아니, 왜 이렇게 든든하죠? 네, 야몬! 이번는 <웃음> 스카우터를 보려보죠 오브디 얼마세? 어그로 갔어요. 여기 여 예. 꽤 많이 맞았습니다. 근데 지금 출력상에 많이 얻어냈습니다. 네. 네. 자, 이거는 싸움을 한번 걸어보겠다는 건데. 하시다. 아. 얼마 없는데 성대경 선수를 당연히 불러 가겠죠. 희드르게. 네. 일단은 자, 저 킬이 본점이 상황에서 이거 스카우터가 몰아내는 게 포인트인데.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또한 팀은 첫 출전 이러면 상대적으로 균형이 좀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생각보다는 굉장히 잘 싸워줬기 때문에 네, 두 번째 세트를 일단 기대할 만합니다. 자, 어떤 뭐, 어, 지금 초반의 움직임을 보일지가 저는 휘두르기 쪽이 진짜 궁금해지긴 해요. 네. 네. 아, 신 초래로. 네. 자, 각색 있었어요. 휘두르기. 아, 일단은 코너에 지금 볼링 상태여가지고 네, 같이 맞고. 각 네. 있었죠. 아. 좋습니다. 온라인 듀소닉. 보는데 아 쉽진 않았습니다. 잘 빠져 나가는 다이너어 이서비 선수 잘 물었습니다. 오픈 제인 선수를. 블레이드는 또이 버스트 딜 자체가 워낙 쎄니다 어, 피닉스 맞았어요. 어 이서비 선수 이거 딜못 버틸 것 같은데요. 아, 블레이드를 같이 잡아줘야겠죠. 어, 근데 블레이드가 너무 와, 오래 버텼어요 이거. 약간 야오르게 만들었습니다. 네. 어? 아, 아이고. 누구 먼저 잡히는데요? 신의 분노. 네 이서비 선수 일단 기상기 빠진 상태. 끼어 잡았어요 이서비. 회오하는 거죠? 성등인 선수를 살려주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판이 깔려있거든요 그러네요 네. 포격모드! Like 일단 포격권으로! 포격권으로 포격모드 이때는 자 한번 노력봅니다네 방금 습니 네. 포격모드 타이밍에 이 각성기 자체 오. 좋았는데 예, 예. 잘 빠져나갔어요 30초대라 시간이 얼마 없는데 육공 선수를 잡아줘야 될것 같은데 너무 잘 버티네요 아, 일단 율법으로 일단 한번 살렸고요 샤버 네. 포격 모드 자, 샤버 뒤쪽에서 예, 야, 끊고. 그래도 야몬까지 끊어냈어요 네, 절대 요역까지 아까 킨 모습이었고 이러면 체력, 동점까지 동점, 안 맞죠? 동점, 동점, 동점, 동점 가능해요? 자, 여기서 체력 많이 빼놔야 됩니다 네 어, 아, 근데 이건 또 설마 1 0초의기저이 일어나요? 파이 아, 네! 폴라시의 발급! 네, 이거를 끊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은 각성기 아, 이건 또 5초, 5초, 5초! 얼마 또 성격! 확인해 보죠. 역시나 유콩 선수가 데미지를 많이 넣고 었 근데 뭐 블래스터 블레이드 다딜 면에서는 그렇죠. 또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.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요 휘두르기 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합이 이미 준비된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주력 클래스만을 건제할 수 없는 에, 그런 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